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서 예전에 올렸었던 다리 늘리기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요만큼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걸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요만큼만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좀 배워볼 거고 보시다시피 좀 통통하고 굉장히 비율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었었던 이미지이기도 하고 저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비율이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변경해가지고 좀더 이쁘게 성형수술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저번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이 다리 부분을 늘리시게 하려고 하면 네모 선택 영역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다리를 잡아주실 때 비율적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단 부분까지 같이 잡아서 늘려주셔야 됩니다. 요정도 잡으셔가지고요 음, 위쪽 어, 옷은 들어가지 않게 요렇게 요정도 잡으셔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 놓으셨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셔서 다리만 따로 떼 놓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시프트키 누르시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늘어나게 되죠 네. 요런식으로 다리만 이렇게 쭉 눌러주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굉장히 다리만 너무 늘어나가지고 너무 너무 늘어나가지고 조금 자연스럽게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 늘어나 주시면 되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수술하실 아 성형 수술이 아니죠. 네, 이렇게 다리 늘리실 때 신발이 이렇게 같이 늘어나게 되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잡으셔서 얘만 떼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자여기 레이어가 따로 올라왔죠 이동 툴 이용을 해 가지고 요 다리 부분만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다리 부분만 컨트롤 t 누르셔 가지고 잡아 당겨서이 끝을 좀 대충 이라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좀 남아있는 이 사진에서 여기 좀잘안 맞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좀 닦아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도장툴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어, 일단 여기 뒤쪽에 있는 사진에 요 부분 가지고 올 겁니다. 알트키 누르셔가지고 클릭해서 채워줄 때 여기 와가지고 채워주시면 돼요. 다리 부분이 많이 티가 나지 않게 다시 한번 위치 잘 잡아서 이런 식으로 좀 합성을 시켜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요 부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밑에 있는 레이어 눌러서 Alt키로 요 끝부분 따라와야 되는 부분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 수정할 부분에 가가지고 요 끝을 잘 대가지고 만들어주세요. 음, 네, 음. 대충 요정도 까지만 좀 맞춰주고요 다리가 좀 많이 제가 어, 많이 휘었나 봐요 그래서 좀잘안 맞네요 요럴때는 왼쪽에 있는 요 배경 부분을 알트 눌러가지고 또다시 옆으로 좀땡겨와서 이렇게 좀 채워줘야 되죠 자 엉성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약간의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필터에 있으신 메뉴 중에서 픽셀 유동화 어, 영어로는 리퀴파이라는 메뉴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L로 시작해서 Y로 끝나는 길다란 영어 얘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요 부분만 아이고 이게 화면이 너무 크네요 화면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에 있는 부분만 확대를 좀 컨트롤을 더하기 눌러서 확대를 하신 다음에 여기 우리 좀 줄이시는 음 뒤틀기 도구라는 거 이용해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되니까 자좀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밀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자연스럽게 될수 있게 다리를 일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 졌죠 자요 끝에 있는 부분이 좀어 엉성하다 싶으시면 은요 얘한테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요브러쉬에 검정색 이용 하셔 가지고 브러쉬 사이즈 조금 조정해서 작게 줄여 가지고 요 경계선 부분만 요렇게 좀 닦아 줍니다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이 경계선 이렇게 좀잘 닦아 주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줄였을 때 이렇게 발은 안 늘어났는데 다리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굉장히 어 지금 등신이 굉장히 엄청난 등신이 되었지만 어 이런식으로 다리를 늘려 주시면 되고요 지금 위쪽이 좀 많이 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보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도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좀 처리해 주시는 게 좋죠. 요거는 제 책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에 있으신 메뉴 중에서 브러쉬 메뉴 이용해서 옆에 있는 색깔을 알트 누르고 클릭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좀 늘리신 다음에 요렇게 닦아줍니다. 자 신발 가려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유산 색깔, 옆에 있는 색깔 하나씩 찍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 돌돌리게 하시는 방법은 저번에도 가르쳐드렸듯이 여기 있는 작업내역 브러쉬 히스토리 브러쉬라고 불리는 얘를 이용해서 작업내역이라고 하는 히스토리 패널을 열어놓으신 다음 내가 원래대로 신발을 복구시키고 싶은 부분은 이 브러쉬를 쓰기 전에 이 모습이죠. 여기에 있는 신발을 되살려야 되니까 여기 앞쪽 부분을 클릭해서 히스토리 브러쉬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브러쉬 크기 좀 조정해가지고 신발 부분만 다시 한번 이렇게 살려줍니다. 지금 저는 조금씩 연하게 살려지는 이유는요. 지금 불투명도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투명도 여러분들도 들어가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신발 부분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게 되면 배경은 쉽게 지웠고 내가 살리고 싶은 부분은 브러쉬를 선택하면서 살리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디테일하게 살려줄 수가 있다는 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자 부분도 조금씩 같이 늘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리 늘리기 부분은 끝내도록 하고요. 요 바로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어지는 부분에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옷이 조금 이렇게 접혀 있다 보니까 배가 좀 튀어나와 보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도 옷이 좀 꾸겨진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 살리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